일본은 진짜 경호 참사였다. 은등의 반응을 보였다.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거리 유세보중 사제총에 맞아 숨진 가운데 한국 누리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주병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경호원 태도를 비교했다.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는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연설을 하던 보중 뒤에서 접근한 전직 해상자위대원인 야마가미 데스야 40일에게 총을 맞았다. 이날 11시 30분쯤 두 발의 총성이 들렸다. 첫 번째 총성이 들렸을 때 아베 전 총리는 말을 이어가다가 뒤를 돌아봤고 이때 두 번째 발사가 이뤄지면서 아베 전 총리가 주저앉더니 이내 쓰려졌다. 결국 세발중두 발의 총격을 맞은 아베 전 총리는 오후 5시 3분쯤 치료 중 사망했다.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. 당시 현장에는 나라현 내 경찰과 경시청으로